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여보세요? 음. 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혹시 안 되세요? 그 전에 조금 음. 일단 내일 내일 그 만나기로 한 약속은 있는데 시간을 원래 오늘 통화했어야 되는데 아직 전화 안 왔거든요. 그러니까 내일 만나기 전쯤에 만나면 뭐보다 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네, 2시나 1시쯤에 네 좋아요. 같이 찍어. 네, 좋아요. 아, 담동 괜찮아요? 네. 산. 음. <웃음> 네, 네. 어 <웃음> <괜찮아요, 웃음> <웃음> 그런 거야. 싼 하고 네, 가야 되거든. 그 제가 내 시간 그냥 개모, 개념 없이 가면 아, 안, 안 되니. <웃음>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게요? 왜 이렇게 여유가 있냐면 아, 다른 네, 네, 다른 막 군더더기를 안 배우니까 집중을 소리를 하는 거고 아, 네. 다른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를 막그막 그 봐야 되니까 동시에 웃음기 싹 빼고 응. 진짜 카페 가가지고 응. 어, 카페. 진짜 이래요? 어. 아, 어, 어. 그 카페 진짜 이게 어아 정말로 허 카페 허 카페 그래서 카페도 시끄러워 여허 카페 왜냐면 사람이 막한 40명씩 있어봐. 소리 작으면 되겠어. 어, 야, 어, 어, 어 그렇게 돼야지. 그래야지 전체 목이 살릴 수 있지. 혼자서, 어다 말하는지 끔찍히 기회도 못 찾아요. 잠깐 쉬는 시간이야. 급한 얘기가 있는가? 급한 얘기가 있는가? 역시 사장님, 사모님. 아구정동땅좀 빨리. 아이고 우리 순실이 언니가 전화 온것 같은데 박사 쓰고 있는 거야? 면아될까 어, 그렇죠. 어, 네. 오, 역시 뭐, 딱 일생, 거. 거. 오,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요. 딱두 번째 시소젠. 시소젠. 어, 그다화장스 어, 시소. 어, 시소젠. 겠어 아, 아, 시소젠. 시소젠. 아니, 나 휴학했었지. 소 여, 문화, <목소리> 예술, 여, <목소리> 여, 여, 원래 그렇게 해야 돼. 갖고 중 사람들이 너뭐 배웠냐? 그러면 갑자기 짧이자 치잖아. 감성 놀래 아, 있어, 아, 없어 주계가 있어, 주계가 있어. 주관 있어. 아 그럼 발음 정확해. 어, 그렇지. 여, 거기에 모든 중국어가 주, 다 걸려 있어. 여, 주 예술 대학 야, 이제 잘한다. 주예 대학 원에 누나? 가서 누나를 가르쳐. 또 샤. 어, 또 샤. 또샤 첸. 어, 첸. 발음 좋죠? 발음 좋아. 놀래잖아. 놀래잖아, 감독님이. 현장에서 왔어렇게 <웃음> 정말 정말 너무 많은데. 어, 신대하는 되나 보네요. 재밌지? 아니야. 이틀이야나 음. 이틀짜리였어. 맨날 찍고 어, 싶지. 뭐, 바제 너무 많고 해야 될거뭐 리포트랑 식이 랑 해야,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야. 혹시 요쓸 만해요? 요 카메라도? 아니, 혹시 중국가로 이런 일정도 정했나요? 어이 그럼 참, 참, 언제쯤으로 괜찮은데. 욕 끝나고